일상을 넘어암할수 있다면 음. 우리 좀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해 어? 강아지 귀여워 오빠 강아지 이거 해? 일로나안 담아봤어 가장 많이 무어하는건 식빵접시가 더 귀엽잖아요. 아, 포인트로 이제 눈, 코, 입 같은 거 하시고, 어피치 네. 같은 거. 네.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우리 이제 실물 보는 것도 다를 거예요. 샘플만 보는 거랑 얘는 이제 푸우 같은 거죠? 아, 너무 여워 아, 이거를로 갈 거예요. 나이거 할래? 이거더 알았어. 난 이거 할까? 아, 이거야, 이거. 감정이? 내가 이거 하나는 더너아 이거. 난 이거야. 나 이거? 자. <웃음> <웃음> <웃음> 내분 네 제가 같이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응. 자, 지금 도안이 다 있는 걸 선택하셔서 그나마 좀 무난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데? 사늘 움직이란 말이라도 나가면 어? 갓 떼는 거야? 어? <웃음> <웃음> 아잘잘랐겠지 아마도? 그래서 나중에 얘가 좀 느껴지고 있요 응, 그냥 제발 얘가 애기. 이 어. 같이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어. 네. 이거 하고 돌이흙 이용해서 이 벽을 이렇게 둘러주실 거예요. <웃음> <웃음> 재밌게 했나요? 저희는 이제 포트링에서 그릇 다 만들고 밥 먹으러 갑니다.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의도 쪽에 왔어요. 오늘 뭐 먹을 거 같나요, 정희 씨? 나라장이요 밥 먹냐고 진짜 진짜 거짓말하시고 한 10번은 물어본 것 같은데 말안 해주더라고요 마라탕 먹으러 갔고요 아, 마라탕 먹는다고 떡볶이 먹는다고 그래서 그냥 그러자고 했어요 아무튼간에 근때다 왔으니까 한번 식당으로 찾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근데? 자 아, 이제 육선빌딩에 들어왔는데 과연 어디를갈것 같나요? 몰라요 맛있는 거먹 먹고 싶었어요뭐 먹고 싶어 정해진 데난 나? No. 맛있는. 어,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여기는 4층까지 밖에 안 가려야 될까봐요 여기가 아닌가봐요 아, 기분 아, 좋아? 빨리 해볼 줄 어? 아니 좋아 보여 <웃음> 아, 대때 정인? 내가 음, 무서워! <웃음> 무서워? <웃음> 이게 지금 59층이에요, 59층. 대박, 저도 이러는데 처음 와봐요. 3년쯤 되니까, 2년쯤 오요. <웃음> 여러분, 오늘 제가 한두달 굶었어요. 오늘을 위해. 너 내가 다이어트 몇달 남았다는 줄 알았지? 뭐 땜지? <웃음> 제가 돈이 많아서 이런데온게 아니라 두 달을 굶었어요. 우와. <웃음> 아, 제 생각도 못했던데. 나는 사실 소고기? 소고기? 고기 먹을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지금 제가 음. 다이어트를 지금 거의 한 2주 정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이런 네. 음식을 네.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닭가슴살만 2주째 먹어요. 아, 고기있다. 기 맛있게 먹을게요. <웃음> 자, 웰컴 디쉬가 나왔습니다. <웃음> 이 포크로 먹으래요.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한번 웰컴 디시. 저희 둘다 이런 데 처음 와 보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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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웰컴디쉬라고만 이해를 하고 생일인데 이해를 못해. 함께 먹을 수 있는 빵도 나왔어. 귀여워. 어가 오랜만에 맛있는 거먹는데나뜬 건데 오빠더예뻐저 2주 동안 닭가슴살밖에안 먹었어요. 다음 요리 함께 올리겠습니다. 다음 요리로는 전체 요리인 피타이저로 준비해드렸는데요 아래쪽에 하얀색의 리코타 치즈를 갖게 준비한 종국어겠습니다 가운데 쪽에 보시면 케이어와 함께 오른쪽 퇴근 쪽에는 함께 들여드릴 수 있는 허브이자 드레싱 담아드렸으니 이제 딱아서 조금씩 뿌려드시면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다이해 <웃음> 이게 리코타 치즈, 그 다음에 전복슬, 전복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유자 드레싱을 뿌려먹으라고 합니다 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섯 수프가 나왔어요 <웃음> <웃음> 맛있어? 음. 아 그런.. 그런 향이야? 음 먹어봐야겠다 자 이번에는 뭐 생선 요리가 나왔는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웃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먹을 수게먹어볼게요 사실은 미가 줄어가지고 거의 눈깨가 차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근데 나... 음. 와, 삼선이... 음. 삼선이... 사실 그냥 그래요 진짜? 그냥 이건이건 그냥 그냥 해요. 흘러 뭐지? 약간 장수화물을고 싶은 것 같아 응, 응. 오늘 아니 뭐 먹는단 말이야 나랑 음 통공자니까 음 기분이 어때? 최참아빠가살면 어? 3년간에... 나한테 고백했던 여파어한테 지금 전화했을 한이다고또 어휴 무시하네 영있는 이제 가 좋아요? 잠깐만요 언제 그랬줬지왜 잠깐만 적인다 내가 언제 그랬줬지 다른 친구 치워 드릴요네 치워 드릴게요 뭘 그래 내가 조금 떨렸지 조금 조금 떨렸지 네. 그땐 그랬지 그냥 오늘이 천년 전의 니이네 3년 전 오늘 이 시간에는 연극을 보고 있었네 음. 어.. 어떤 연극밖에 지켜주는 것 같아요 어맞 이번에는 메인 요리인 한우 안심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노란 거랑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 같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제 기대돼 여 미디움으로 시켜버리네 엄청 뭐야 이게 고기에 맛있네요 이거 고기네요 맛있다. 디저트가 나오는데요 어, 살은 안찔것 같아요. <웃음> 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다이어트를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 네잎 크로버도 있어요 두분 우리의 앞날이 행운관은 가득하라고 음 그냥 한마일거에요다 있겠지 뭐. 네그래도 <웃음> 그리고 여기 금가루 같은 것도 뿌려져 있어요 대박이죠? 음.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음. 아까 아. 이 니가 보는 이가보른 거? 이직가 솔직히 내 니가 귀엽다 한 니가 보이 보는 것. 이 니가 보는 것. 보는 니 보는 것. 말이많가신가 봐요 왜이 니가 는가는니 네? 중간에 있을걸요? <웃음> 이시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웃음> 읽어보겠습니다. 잘겠습니다 네? 네 음, 잘 되겠습니다. 욕 없었는데 무슨 반응이? 에요 <웃음> <웃음> 진짜 여기 있는 줄 알잖아. 오늘 네, 그래도 만들고 편주는 중에서 맛있는 도 먹고 편지도 한게 남은 보같아 지금까지 보낸 기념일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 같아요. 아, 네. <웃음> <웃음> <웃음> 그 m 고 o i n g to 약간 좀 o 음, t 아, 그런 h o u 팬 e I'm going to g 그 to the house. I'm g o 이 n g to go to the h o 나 s e I'm going to go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 정인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좀제 인생이 많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부터 그런... 뭐좀 일반적인 학생의 삶에서 많이 변화가 있었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정인이를 만나는 이생명는 시간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제 삶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또 제가 이렇게 또잘 지내올 수 있었던 건 정, 정윤이 말하는 응원과 도움 덕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오늘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저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편지에 정말 진심을 꾹꾹 눌러둔다 는소 썼어요. 저도요. 저 방금 한사이즈 오빠가 함사 거의 다 제가 편지에 너무 똑같이 썼어요. 음. 오히려 저는 제가 못받았다고 썼거든요 네, 좋습니다 <웃음> 이제 저는 또할 일이 많아서 이제 많이 바빠가지고 이제 또 이제 집에 가서 또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찍 헤어지려고 합니다 지금 되게 어두워치면 사실 지금 7시도 안 됐어요 네, 그러네 <웃음> 지금 저녁 7시도 안 됐어요 누가 본 적만 밤 11시 된거 같은데 지금 그쵸? 6시 53분이에요 네, 6시 50분이에요 지금 아저씨 오실마켓 지금 아, <웃음> 시간이 <웃음> 얼마 안 됐어요 <웃음> 근데 웃꽃했어 <웃음> <묶였어. 웃음> 근데 나도 약간 읽으면서 약 묵꽃했어 진심이 느껴져서 뺑치는 응, 2주년, 2주년은 이게 3... 좀 느낌이 달라 1000일도 넘고 예를 들어, 그래서 그렇지 2주년이랑 좀 많이 깊이 큰거 같아 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 3주년 기념해서 강인이와 함께 데이트하는 모습 또 오랜만에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또 저희 커플 또 저희 채널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해요 o k 아,